마을 입구에서 촬영했습니다. 동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산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입구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이 매매할 땅입니다. 약간 오르막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차량 다닐 수 있습니다 앞집 땅과 지대는 약간 차이 납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본토지에서 들어오는 골목을 촬영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주말농장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주택을 지으셔도 될수 있는 땅입니다. 상가 접혀져 있습니다. 주로 대나무가 많이 젖있는 접... 곳입니다. 큰 밤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이 여러 채 있습니다. 집을 지으실 경우 맨 안쪽 집입니다. 옆집 땅과 경계입니다. 앞 땅과의 높이 차이는 한 2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쪽 전망입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여러 채 있습니다. 상과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 산은 대나무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복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93제곱미터 270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돈상 포장된 구기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청까지의 거리는 19km이며 차량으로 고속도로 이용시 약 23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포항아시까지의 거리는 4.5km이며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메다당 57,400원입니다. 3.3제곱메다당 가격은 45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경북포항시 남구대이로 95 등록번호 4102 2236. 전화번호 010-2487-0015.